푸안 들어가죠 선생 그럼요 근데 여기는 푸스트로가 네가와 신기하다 그럼 아쿠도 넣고 이거 같이 넣으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겠네? 아 그럼요 네. 대박인데? 네 저는 100% 자신합니다 이야 엄청, 엄청 좋은데요?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상품이죠 아 지금, 지금 12월 23일인데, 23일인데 이렇게 좋게 나올, 나올 수가 있어요? 있어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와. 아, 이게 <웃음> 비밀이 뭡니까? 옥시팜을 알고 나서, 아. 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옥시팜이라는 거 판매를, 판매를 하셨어요? 예, 예, 가 예. 제가 미랑 제가 지역에 좀 판매를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효능을 보니까, 아, 내가 농사 지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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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네.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땅 심이 안 좋으면 꽃이 이렇게 뚜렷하게안 나옵니다. 이 꽃이 건강하거든요. 뚜렷하고 거. 그런 거, 또 이런 거. 네. 이 시기에 이렇게 지금 수정이 네. 되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다. 그렇죠.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합니다. 네. 12월 13일. 데이 네. 정도 비히면은이 정도 가지 네. 괜찮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 보는데, 뭐, 저, 저보다 더, 뭔뭐 농사 잘 해주는 사람은 또 얻을 수도 지 모르지만. 어. 엄청 커요. 이야. 엄청 네, 좋은데요? 예,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상품이죠. 아. 이게 뚱뚱해 보여? 예, 좀, 실합니다. 이게, 이게, 땅심이 좋고 하면은, 좀 크게 나오고. 네. 길이가 어느 정도 되요한 23cm? 23cm? 예. 네. 네. 아, 지금 12월 23일인데, 23일인데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와. <웃음> 아, 이게 비율이 뭡니까? 이건 뭐, 땅심을 길러줄 수밖에 없죠. 아. 아마 16도 이래준다고 하면 사람들 것도 놀랄 거래요. 왜요? 안 크죠? 안 크죠. 아, 그럼 열심히 뛰도 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그, 온도가, 네. 그, 완전히 내려가가지고, 지금 뭐, 영하 9도까지 내일 모레는 또 떨어지고, 얼마 전에 8도, 7도 이래 떨어졌으니까, 지금 상, 뭐 상당히 안 좋겠죠. 지금 그 힘든 시기겠죠. 그 가지로서는. 아 근데, 근데 지금 보니까 좋아 보이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뭐 나름대로 이제 억시팜그 하면서 네. 땅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네. 그에 대한 대비를 했죠. 그러니까 그뭐그 그, 뭐그 미생물이 잘살수 있도록 네. 이제 뭐 그렇게 보충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 상태가 좀 좋다고 할수 있죠. 네. 가지로서의 상태가. 아니요. 에 저는 뭐 축산과 나왔으니까. 축산과 관계, 예예. 관계없는데. 그럼 축산 하세요? 데 어째 하다 보니 이렇 됐어요. <웃음> 어떻게 네. 하다가요? 옥시팜을 알고 나서 아. 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옥시팜이라는 거판매 하셨어요? 예예. 예, 예. 제가 제가 이 미랑 지역에 좀 판매를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효능을 보니까 아 내가 농사 지어야 되겠다.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럼, 그럼 이거 판매하시다가 노산을 죽겠다는 기술이요? 예, 그렇죠. 뭘, 뭘 보고 농사을 하겠다는? 했다. 예, 그렇죠. 어, 이거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그 연작 피해가 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네. 우리 제품 그 옥시팜을 쓰고는 이게 좋아지니까. 음. 뭐연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음. 생산량이 막 굉장히 좋아지니까. 음. 비닐하우스는 음, 포인트가 이제 연작 피해거든요. 연작 네. 피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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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죠, 그게. 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옥시판을 통해서, 그걸 제거를 해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생산량이 늘은 거죠. 연작을 계속 가지고 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년째. 어, 연작표가 없다? 그렇죠. 이제, 지금, 만약에 연작표가 있으면, 요 네. 가지가 이 형성이 안 됩니다. 누구야? 이게 아, 막, 안 나와요? 예, 예, 예 이거 막, 이렇게 작고, 네. 이렇게, 막, 이렇 크지도 않고, 네. 그, 이제, 이게, 입도 막, 이제, 말라 들어가죠.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그, 그, 그, 그, 비닐하우스 그 최고의 그, 그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라. 그연작해가 되면은 생산량이 거의 뭐, 그냥 떨어지는 거죠. 쭉쭉 갈라지거든요. 아, 갈라갑니다. 네, 지금 보들보들 하잖아요. 아마 아, 이렇게 손으로 해가 이렇게 파지는 데가 없을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딱딱하죠. 아. 그, 그, 그, 이렇게. 아, 이렇게 딱딱한데? 딱딱한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게 되잖아. 숲으로 들어가네. 그렇죠. 오, 뭘 들고? 숲으로 들어가네. 네, 네. 네 그그 모래땅 같으면는잘 들어가겠죠. 근데이거그 이거는 모래땅이 아니거든. 그 땅이 바뀐다. 그렇죠. 그안 그렇죠? 그 들어가죠 거 그네요. 여기는 그렇죠. 숲으로 들어가. 네. 와 신기하다. 그게 그게 이제 이제 그 미생물이 네. 그 활동을 하니까 아. 이게. 뭐, 때알구조. 금방 바뀌는 거 아니고, 한석 달? 두 달, 석달 정도 계속 꾸준게 써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몇 평이에요, 지금? 아, 지금 400평 정도 됩니다, 한동이. 한 동이. 400평? 예, 예. 그럼, 옥수파라고 어떻게 쓰세요? 뭐, 보름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예. 한 통. 한 통씩? 예, 예. 아, 400평에? 예, 예. 이 주변에 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영업할 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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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좋아지요. 이 잡병이 없어지고, 그, 좀 상태가, 이, 밭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이, 뭐, 질병이 많고 이러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 딸기밭도 그렇고, 막 곰팡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런데,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옥시팜이 아마 농사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업하신 거 나아요? 마음이 편하죠. <웃음> 다른, <웃음> 네. 다른 농민들한테 얘기하면 믿을까요? 믿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한번 써보면은 뭐 쓰는데 돈 얼마 안 드니까 한석달 정도 써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으면 안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 아니 데왜안 알려주세요? 아니 뭐이 농민들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거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잘, 잘 전달이 안 돼요 아, 좋은 네,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업을 해보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어차피 옆집 사람들하고 다 경쟁 상태니까. 음. 그, 이제, 다 같이 많이 나오면은, 뭐, 가격 떨어지는 거야. 틀림없을 거고. 어떤 의리 때문에 이 옥시팜이라는 게 그런 효과를 냅니까? 요게, 뭐,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삼산화 규소거든요. 예. 이게 수입 완제품인데, 이제, 그런데 옥시팜을 넣어주면은, 토착 미생물이라든지, 그 다음 대비를 했을 때, 그걸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물하고 같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되는 순간에 그진동에너지를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진동에너지가 미생물을 깨워서 그 미생물이 산소를 발생해서 땅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게 한번 바뀌고 나면은 다시, 다시 딱딱해지나요? 그게? 음, 아, 다시 아, 딱딱해지죠 요 제품 자체가 중성이거든요 예, 산성 땅을 중성화시키고 알칼리 땅은또 중성화시키고 예, 가장 좋은 pH를 만들어 주는 거죠 노지도 상관없고요 예, 비닐하우스 작물 그 다음에 수경하는 네, 채소들. 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숙여는 물을 흘러보내는 거니까, 거기다 제품을 섞어서 같이 흘러보내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넣고, 음. 이거 같이 넣으면 음.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겠네? 아 그럼요. 네. 대박이네? 저는 100% 자신합니다. Here we go!